안녕하세요. 케 K군입니다. 남녀가 함께 지내다 보면 요 충돌하는 순간이 있고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돌하는 순간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요.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는 순간엔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충돌하는 순간과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이 같은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충돌을 만들고 있고요 충돌이 생기는 그 순간을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녀가 있어요 두 남녀 모두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상대를 위해선 뭐든지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잘 맞지 않아도 내 상대방이 그래서 좋다면 그렇게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자기 욕심을 비우고 맞춰가고 있죠. 그러니까 언뜻 봐도 요이두 남녀는 요 서로 사이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도 요 여자에게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남자 자신의 욕심보다는 요내 여자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요그 여자는 참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 여자는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요 남자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도 요내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고 있고요 가끔은 자기 마음속에 서운한 게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질까 봐 참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그 남자가 참 부럽다 그남자는 복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같은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음에도 누가 먼저 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만 들었을 때 언뜻 누군가 하나가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두 남녀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자가 농담처럼 혹은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귀여운 애교로 여자한테 말했어요 나는 네가 잠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온해 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의 심경을 요 남성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내 여자에게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네가 웃고 즐거워하다 잠들게 됐을 때 그제서야 남자인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한것 같은 임무완수의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요 그런 스스로의 뿌듯함과 안도감이 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말은요 그만큼 내가 널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 마음을 네가 느껴서 조금 더 행복한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런 설명 없이 네가 잠들 때 내가 참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라 말을 들은 여자는요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여자도 요내 남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요 자기 속내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자가 말을 해오니까 자기가 애써주고 노력해 주고 있다는 걸내 남자가 혹시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서운한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또 내가 마치 내 남자에게 짐이라도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니까 그래서 내 남자가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허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자도 요 남자의 그 말에 대응을 해봐요 나는 오빠랑 살다가 죽으면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요또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도 지금 너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너를 만나고 있어. 내가 예전엔 너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한테 맞춘 적이 없거든. 나도 너라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쓰리고 아프더라도 가끔은 너무 괴로워서 눈물 나지만 네 앞에서 티를 내면 네가 싫어할까 봐 네가 날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애써 웃어 보이고 있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의 생각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자의 생각은 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의 생각이 느껴지시나요? 두 사람 마음 모두가 예뻐 보이나요?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요이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이제 한번 싸워 볼까요? 분명히 남자는 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꺼낸 건데 내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네요 아마 남자는요 오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해주고 애써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항상 고마워 나도 그런 오빠의 노력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오빠를 이렇게 사랑하나봐 혹시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랬는데요 지금 내 여자가 요 자기도 나중에 죽으면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네요 남자는요 남자 자신이 상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자기가 다 맞춰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여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더 쉽겠죠 그래서 남자가 요 여자에게 되물어 봐요 아니 지금 네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왜? 왜네 몸에서 살이가 나와? 역시 이 말은요. 남자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대답이 있었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덧붙여 의외로 황당한 대답이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내 네, 여자가요. 조금은 철부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자의 말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없다면 그 철부지 같은 여자의 생각에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요 정말로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여자인 나 역시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만 나한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었나 봐요. 내가 매번 참고 애써서 누르고 있어서 웃고 넘어가 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자인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남자 자기 혼자서 노력하고 애써서 이 관계를 자기 혼자 만들어 왔다고 라 착각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는 말했어요 근데 역시 내 남자가 요 지금 여자인 내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더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니 오빠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오빠처럼 많이 맞추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라도 멈추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는 쌓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남자는 요 자기를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원하는 인정은 요 아주 조금만 받은 것 같고요 오히려 내 여자가 뭔가 꿍한 게 있다는 느낌 자기가 완벽하게 내 여자를 케어해주지 못했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여자의 생각을 또한번 물어보게 되겠죠 뭐가 그렇게 아쉽고 속상하고 참아주고 있는 건데 나는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맞춰준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남자가 누르려고 하고 있지만 약간 상기된 듯하게 말을 하고요 여자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한번 노력을 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 오빠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 속마음들이 있다고 지금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짜증나는 감정들을 참고 눌러주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여자가 하는 이 말들 자체가 자기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여자의 감정을 또 자기가 풀어주거나 맞춰줘야 된다라고 압박이 들어오고요 내 여자가 참아주고 지금 말하지 않으려고 해주는 그 노력을 느끼지 못하고 내 여자가 논리가 부족해서 두리뭉실하게 어린아이처럼 투정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게 또 자기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 이후에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단계로 흘러가게 될지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남자가 여자에게 아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내가 뭘 맞춰주든가 노력하든가 할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고요. 여자는요 아 아니야 그런 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말을 하거나 본 여자도 격해진 감정을 조금 담아서 말하면요 오빠가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 나를 말 못하게 하고 있어 그런 게 나한텐 참 힘들어 이 말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서로가 받는 상처의 크기도 커질 거고요 냉기류가 흐르거나 싸움이 커지겠죠 근데 이두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았나요? 남자는 말할 거라고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요 여자도 말할 거예요. 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또 말할 거예요. 내 여자는 늘 삐딱하다고요. 그리고 여자도 말하겠죠. 내 남자는 생생만낼줄 알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고요. 이게 두 사람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서로 억울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같은 상황에서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대화를 한번 볼까요? 전제는 동일하고요. 남자가 나는 네가 잠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온해 라고 말했어요 또 역시 여자도 나도 오빠랑 살다가 죽으면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말했고요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대화를 하면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남자가 주장하는 것처럼요 자기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게 자기 진심이 맞다면요 내 여자가 자기가 죽으면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쁜 마음이 들수 있었어야겠죠.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찌됐든 내 여자도요. 지금 남자인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딴에도요. 엄청나게 뭔가를 나한테 맞춰주고 있다잖아요.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노력하고 눈치 보고 있다잖아요. 남자인 내가 내 여자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다 맞춰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줬으면 하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요. 내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있대요. 그런 노력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니까 기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면요 남자 입에서는 요 여자에게 아니 왜? 왜네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와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랬구나 너무 기쁜데 나는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참아주고 노력해줘서 그 정도로 나를 귀하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전히 부족하지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 알아줘. 어쩌면 여전히 내가 잘 몰라서 이미 네 마음속에 쌓였던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덜 쌓일 수 있게 나도 또 노력할게. 오늘 그 어떤 때보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고백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다면요. 여자도요. 그 말의 의미를 내 남자가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 남자가 진짜로 나를 깊이 들여다봐 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더 깊게 사랑하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우리 사랑은 더 애틋해지는 거니까요. 남자가 말했던 난 네가 잠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온해 라는 말 여자가 말했던 나는 오빠랑 살다가 죽으면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라는 이 말이요. 이 말을요 우리 서로가 비난하는 것처럼 듣지 않을 수 있어야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더 예쁜 마음들을 키워갈 수 있는 거겠죠. 똑같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어떤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싸움으로 만들고요. 어떤 순간엔 이것을 더 깊은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전제는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우리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싸우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상처받고 있어요. 분명 우리가 원하는 건요.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길 원하는 건데요. 분명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할수 있을 거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상대방이 해줘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둘 사이에 변함없이 깔려있는 소중한 마음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내가 먼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주는 마음을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